어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새 날인데, 여러분 모두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리고 올해는 꼭 티어를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경기 저희가 분위기가 많이 팀적으로 어,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분위기를 어 다시 반전시킬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뜻깊은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 어... 지난 어 경기 끝나고 좀 팀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반갑긴 했는데 확실히 게임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없어서 잘 생각은 안 났던 것 같아요. 어...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 아닌가 싶고 꾸준히 제 기량을 어,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프로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할수 있게 해준 그동안의 팀원들과 감독님의 덕도 큰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모 꽃게 그런 지원들도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어, 출전에 대한 부담감도 물론 있었지만 어, 감독님이 그리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, 그동안은 몇, 여러 번 추전을 못한 것도 있었고, 뭐, 그렇지만, 지금 뭐, 팀적으로 최대한 큰 그림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음, 좀더 이제, 팀원들, 어, 뭐가, 뭐가 있지? 잘 생각이 안 나서 좀 이따 다시 대답하겠습니다. 음, 일단 양대행 감독님이 처음 들어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방향성과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어, 되게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그동안 좀 어, 여러가지 고충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어, 팀원들과 그리고 어 코치 감독님 그리고 팀 전체적으로 원하는 방향성으로 맞춰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그 말이 따로 생각이 난 적은 없는데 사실 그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 였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, 당장은 좀 저희가 부진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어, 아무래도 두전 경쟁이 없을 때는 좀더 제가 어서더 더 많이 맞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저의 생각, 생각과 팀의 생각이 같은 같은 경우가 비교적 많을 텐데. 어, 요즘에는 이제 팀적으로 많이 멤버 변화도 있고,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을 맞추는 거는 좀 다른 것 같, 합을 맞춰야 된다는 점이 조금 다른, 다른 것 같고, 그리고, 음, 뭐그 외에는 어차피 제가 잘하면출전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선수, 어, 그냥 뭐,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최근에 창동이가, 어,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어서 이번에는 우재가 출전했는데 그래도 우재도 굉장히 부담이 부담이 컸을 텐데 또 좋은 경기를 해서 저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또 우재가 되게 어, 듬직하게 잘해줘서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새로운 거를 일단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어, 굉장히 깊게 생각하면서. 부족한 점이나 아니면 좋은 점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편이라는 것이 저,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이고요. 뭐 부족한 점이라고 하면 은어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조금 더 집중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어,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경기에서 제가 특별히 운영을 주도한 것은 많이 없지만 아무래도 제가 팀적 팀에서 베테랑이기도 하고 팀원들이 많이 저를 따라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심리적으로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. 어, 팀적으로 가장 알맞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기존 팀원들과 이렇게 같은 리그에서 만나는 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잦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, 옛날 팀원들이 너무 좀 많이 있어가지고. 하루빨리 만나서 꼭 이기고 싶네요.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어, 사실 저는, 음,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기는 한데, 이번에는 도란반지 시작을 하면서, 좀 더, 음, 어, 좀 더, 어,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기존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어 선수들이 다같이 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또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 감독님의 그런 피드백 과 그리고 팀적인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해서 어 어느 정도는 정립된 운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오늘 경기에서는 어 어느 정도는 그런 운영이 나왔던 었것 같고 어 아직은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그런 운영을 합, 합을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모자란 부분은 많다, 많다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느끼는 점은 이제 시민 로스터로 다 같이 경쟁을 할때 굉장히 어 힘들어하는 선수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음 선수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. 뭐 근데 이제 그것과 반대로 장점은 또 선수들이 어음 오히려 이제 10인이다 보니까 자신이 조금 이제 부진하더라도 다른 선수를 믿고 할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어 사실 저는 어느 메타든 다잘 적응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메타도 이전에 16년도에 많이 나왔던 메타 같은데 어, 익숙하긴 하지만 제가 잘하는 메타라고는 딱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네, 어 이제 오로, 음, 저희 팀이 부진한데도 많이 믿고 기다려주신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은 많이 삐그덕거리고 있는데 최대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어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새해 날인데 여러분 모두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리고 올해는 꼭 티어를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.